줄달 딸려오네 그래도 체비 털리진 않았어 줄이 딸려와요 아밧줄이 밧줄 장갑인가? 와 깊기도 하지 손맛은 좋다 형님! 광어인데? <웃음> 아니 뭐 아니 바닥에 걸렸었어 자 오늘 짠가고 짜는데 배새를 뽑았다고 하시더니 멋지게 생겼네요 이야 저빠졌네다순선하시고 천천히 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무창포에 왔어요 짱가 형님 신조선 뽑으셨다고 말씀은 진작 들었는데 탄다 탄다 하다가 오늘 타게 됐고. 어 근데 아침에 2시간 날쭈꾸미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름 넣으셔야 된대 쭈꾸미는 원래 안 건드리는데 그래, 나도 안 건드려 기름 때문에 <웃음> 어, 아니 뭐 얼마나 하시는거 기름 해 둘라 그래 줘아 이거 뭐 써야 되나? 15으로 그걸로 해 15? 오케이 아기 준비하세요 아기 채비 자, 포인트 다 왔습니다. 문호 초보님 안녕하세요. 김영현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광어 다운샷 원래 오려고 했습니다. 광어 다운샷 왔고. 근데, 아, 오늘 무창붙 짱가우, 총각 피싱 짱가우 탔는데, 아, 회 형님께서 일이 좀 있으시대요? 어, 어 참, <웃음> 황당해서 참. 이거 뭐 고추장 얘기해 1 5호 주시고, 조꾸미 하라고 하시네요.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알쭈 안 건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이배 유튜브에 다닌 우리 달봉이 님이, 응? 감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못 찍고 있는데, <웃음> 큰일 났습니다. 와, 어떡 <웃음> 자, 들으셨죠? 오늘 안 나오면 끝장이야. 오늘 실시간이야. <웃음> 편집도 안 돼. 자, 2분 전이네요. 6시 41분에 쭈꾸미 잠깐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잖아. 제가 무슨, 없는 쭈꾸미 만들어낸 녀석도 아니고, 광따대로, 쭈꾸미 안 되는 게 참. <웃음> <웃음> 앞쪽에 두고, 어, 키우라구슬채이고 어 와이드계 기입니다 4호. 그리고, 싱커는 오늘 유속이 너무 느린 날이라, 30포. 아, 근데 저는 광따는 가벼운 축잘 못쓰겠던데, 한물이라 씁니다, 아무튼 그리고, 어, 핑크. 5인치 섀도우 트리거 X. 아, 근데 저는 왜 광따가 실력이 안 늘지? 만년 초보에 만년 초보. 신이주 신구라님, 안녕하세요. 방따란, 이거 어떻게 제 보팅에 모셔서 수업 한번 해드려야 돼. <웃음> 때리실 것 같아. 보팅에서 때리시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 꼼짝없이 맞아야지. 그래서 정중히 고사하겠습니다. 드랙도, 드랙은 조금만, 세클릭? 세클릭. 좋았습니다. 응? 거든기배 핑크 자, 싱커는 35호 용스 아직 무소식인가요? 야 형이 오늘 너한테 갈라고 했더니 영왕님이 나뿐만 아니고 너도 싫어하시나봐 어. 오늘 영수한테 쿨러차 주고 올라 왔랬더니 빈손으로 가게 생겼네 오무청포 내항은 뻘인데도 이렇게 물이 막네 야 오늘 물 안가긴 안가 밤도깨비님 오늘 전투 낚시 준비하시려고 기름 채우시나요? 예 오늘 까딱하면 별 보기 운동할 것 같아요 자 50분 정도 갑니다 엥? 어디 가는데 아아 진짜 <웃음> <웃음> 거의 힘들게 쪼인 한 건데 그걸 못 잡나 그래요? 어. 여러분 제가 용수 저 녀석이 제명이못살 이유가 딱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피곤해서 커피 썼다가또 하나는 재선에 이 녀석이 이렇다니까. 광어가 식탐 어. 거의 나갔지 광어는 히트! 오 어, 반대편 두분더 히트인가? 드롭봉. 자, 면방. 장가형님 한숨이 기뻐가시는데 아 여튼 낚시는 낚시고 선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무런 원차신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나오지 꽝 치는데 밥맛은 좋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어종을 정하고 출조를 하셨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은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배를 타려고 이 어종을 선택하려고 그 결정하게 된내내 내 몫이 있으니까 내 선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포인트가 어딘지 오늘 어종을 바꿔서 뭘하지 이건 정말 실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한 마리 왔어요 아우 광어다 왔어요 손맛 봤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형님. 오, 야. 가, 갖다 줄수 있어. <웃음> 형님 저 효도 플러스 1 했어, 죠 <웃음> 야, 광고 나온 거한 마리 나왔어요. 야, 땅. 목소리 커지죠? 사자 넘겼어. 오, 사짜 사 넘어요. 자,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넣어야 돼요. 자, 자, 땅!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칼로 봐.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헤어헤 아, 진짜. 아우, 한 마리 하니까 기분 째지네, 그냥. 어? 근데 내리자마자 걸렸어. <웃음> 아, <또.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한 마리 건지니까 그냥 분위기가 바뀌네. 아, 자,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웃음> 아이, 간사해지면안 <주면> 되는 거. <웃음> 자,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무창포 짱가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에, 본드 제임스님 환수하시고 목소리 더욱 더 달달 보이세요. 꿀떨어지죠 이제. 좋았어. 3시 안에 한 마리 더 생각합니다. 자, 2시 19분이에요. 2시 20분 치고 40분 안에 한 마리 나오면. <웃음> 용수하고 누가 더 박수에 가까운지 박수에 가까운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이거 지금 뭐 드린다고 뭐 걸게 없어 네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눈 살짝 감고 명상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진짜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자 2분 남았어요 아 오, 깜짝이야. <웃음> 안 나왔네. 어떻게 하시나. 오! 왔어, 왔어, 왔어. 생믿기. 아, 생미끼. 생미끼 한 마리 나 아, 저, 후미에서, 후미에서는 그냥 광따시잖아요. 웜으로. 아까 광어 잡으신 분. 그죠? 오, 오, 크다, 진짜 크다, 이건. 오, 요야짜자 아니야? 로드가 참로드인 것 같아. 연재. 철랑님, 달봉님의 깊은 한숨.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 힘새가 진짜 칠자 같았어. 아, 어, 근데 멀미가 조금 덜 하려고 하네요. 야, 신조오네. 안녕하세요. <웃음> 자, 원 바꿨으니까 한, 한 마리 더 잡아야죠. 음너 태민님 그래 맞아 전에 댓글 한번 달아줬었어 아이 조카가 둘이나 생겼네 현이도 있고 우리 태민이도 있고 밥 먹고 왔는데 잡았나요? 어 혁이님이 안 오셨는데 그, 그새 잡았네 제가 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보 친지 우리 박장님 그거 져 주십시오 어? 어 여기 여기 이제 나와 광어요 광어 강어. 광어요 광어 강어. 갑자기 나와 광어라니까요 <웃음> 탈출 광어 <강어. 웃음> 대왕주꾸미님 길을 보내드릴게요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후미에 또 나.. 아닌가? 아 태민이 지켜볼 때한손탁 해야 되는데 나온다니까요 지금 또 밧줄 걸렸어 저는 안돼 이럴 때 털리면 안되지 아, 잘 넘어갔는데 다 줄달 딸려오네 그래도 챕이 털리진 않았어 줄이 딸려와요 아 밧줄이야 밧줄 장갑인가? 와 깊기도 하지 손맛은 좋다 형님! 광어인데? <웃음> 아니 뭐! 아니 바닥에 걸렸었어! <웃음> 예. 오우씨! <웃음> 어, <웃음> 어 형님! <야>. 이거? <웃음> <오>.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심지어 펌피까지 했어! <웃음> 와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그지같은 손맛이었었거든 아, 아 미치겠어 진짜 뭐 째지도 않고 여기 사장님이 그프아 네. <웃음> 아, 진짜 네, 어, 어. <웃음> 네, 네, 그지같았어요 왜 네. 아니 낙지가뭐 이런 생각했어 뭐 <웃음> 진짜 이거 신기하다 손맛이 와 사짜네 야, <웃음> 아니 무슨 이거 분명히 탈출했거든요 바닥에서? 그러고서 딸려나온거야 사자사자자 두수 했습니다 두수 아 드랙 풀릴까봐 바닥인줄 알고 스플로 잠그면서 펌핑했거든 와 진짜 와 형님 저 바깥했어 그래 와 두수했어 두수 근데 어떻게 이 이걸 밧줄이라 그러고 <웃음> 아니 아, 진짜로 밧줄했어요 이거 <웃음> 제가 심지어 털었어 이렇게 탈출하려고 와, 제 골드, 진짜. <웃음> <웃음> <참나. 웃음> 아, 뭐, 무슨 일런 황당한 경우가, 진짜. 어이, 어이가 없네, 진짜. <웃음> 아이, 무슨 개그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 아, 또편집장 비웃겠네. 아, 저기요? <웃음> 아, 드랙 소리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아, 저, 박진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밧줄이에요. 뭐, 이런 거 들으셨지, 분명히. 그 펌프질도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광어야. 사짜요 아, 나 진짜 광따. 다닌다, 안 다닌다 해도. 1년에 서너번은 다니는데, 이거. 올해 햇수로는 4년째인데. 태민이 앞에서 못볼걸 뭐 보셨네, 볼 진짜 이거. <웃음> 아니, 무슨, <웃음> 참. 자 역시 핑크였어. 그리고 오전 내내 힘들게 하고 이제 활성도 살아나요. 여기저기 올리십니다. 그리고 좀밑걸림 있더라도 감소하고 채비는 많으니까 단차 내렸습니다. 지금도 40이야. 아 진짜 아 멋지게 드래그 치고 막째고막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지같은 손맛으로 올라오는건 뭐야 도대체 아황당하네 진짜 네 <웃음> 감사드립니다 안풀리기이거 얘는 저한테 걸릴 팔자였어 아 진짜 펌핑도 하고 드랙도 안풀리게 그냥 하긴 뭐 사자가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많은 참 안본사이 또뭐 잡으신거 안본사이 희한하게 타이밍을 <웃음> 아 매, 매달 두 마리 합치면은 한 85 정도 됩니다. 어우, 또 잡아야 되겠어. <웃음> 아, 근데 이, 이거는 분명히 우럭 같았어. 이게, 거 아니야. 낚시가 좀 광어예요. <웃음> 아니에요. 광어 아니에요. 제가 안 봐야지.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웃음> 젠틀맨님께서 잡 보신 거예요. 자, 삼식이. 삼식이 잡으셨어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까지 열 마리.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팡이네 <웃음> 깜짝 놀랐어 와5시가다 돼가는데 진짜 <웃음> 왜 피피지? 삐삐삐가 아니고? <웃음>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웃음>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아니에 아, 자2 정도 일어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미치겠다 아. 네, 4시 50분에 물때가 바뀌었어 아아 4시 50분에 물때가 바뀌는거예요라아아와 이런 데서 안 때리면 어디서 때리지? 딱할것 같은데 아, 널좀한번만 들어 볼게 나세 <웃음> 번을 일릴줄 알았어 <웃음> 다섯 시스템이야 <웃음> 손 반대 <반대쪽으로> 떨왔어아 <웃음> 형님 작작해. 와 사, 사람 잡는겨? 아니 아직도 형님 내가 또 있었나? 야 진짜. 반려형님 선장님 피피피. <웃음> 아, 선장님, 포기 안 하면 저도 절대 포기 없어요, 형님. 진짜 형님, 진짜. 저, 해경이 여기 승장님 그랬는데, 해경이 6시 이문에 응, 이라 응. 미친다, 진짜. 아, 이거 더 하고 싶어도, 이 물이 오늘. 아, 어, 좀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아, 고생하셨어요. 라 네. 아, 만니 뭐 그랬으면... 아니, 아니. 아니. 번... 예, 예. 아, 그랬어. 만족합니다. 이거? 아 어. 자, 오늘 수고 네. 하셨습니다하 하셨습니다. 행복하시길 바습니다 <웃음> <말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아,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짧게 바로 인사드릴게요. 일단 오랜 시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두 마리 했어요. 짱가 그 선장 형님 말씀처럼 물때 좋은 날 그때 왔으면 좀 손맛 좀 많이 봤을 텐데 어, 뭐 선장님만큼 아시운건 말이 안 되고 날 좋은 날 물때 좋은 날 골라서 한번 복수전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